이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저기, 막 연말에 술자리 많죠? 꼭 연말, 연말이 아니더라도, 음, 우리 깜짝 리딩 한번 해봅시다. 어, 왜냐면 이걸 갖다가 뭐, 내년에 뽑아, 뽑을 사람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꼭 연말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음,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어, 술자리나 어떤 모임에서 내게 흑기사가 돼줄 사람, 흑기사, 흑장미! 어디 흑기사 흑장미 나올까요? 어디 봅시다. 흑기사 흑장미. 자, 뽑아요. 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여기 이쪽 끝도되나나 어. 왼쪽. 내가 이게 왼손이니까 왼쪽. 오른쪽. 골라. 골라. 조용히 할게요. <웃음> 고르셨어요? 이건 빨리 골라야 돼. 자, 흑장미 흑기사 나타날까요? 어디 봅시다. 흠. 이게 뭐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 기다려봐요. 이라. 흑기사가 나타나네요. 어. 술 약하신 분들, 어. 저거, 저기, 막, 한번 저거 해봐도 될것 같아. 어, 흑기사 해도 될것 같은데? 어이구 흑장미도 나타날 것 같네요 한번 내 네, 너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가지고 음 저기 하지 말고 이것도 요령껏 해야 돼 잘못했다가 음 아, 저기, 마, 나, 그, 그런 게 있어. 어쩌면은 이게요. 눈치만 보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흑기사 해주고 싶은 사람이두 명이고, 흑장미, 만약에 흑장미를 원한다 해도 흑장미가 두 명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조금, 음, 좀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 응, 어, 아무래도. 그런 거 같자. 잘못하다가는 내가 새될 수도 있으니까 서로 눈치만 보다 있기는 있는데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만 더 뽑아줘요. <웃음> 까딱하다가 실망한 일 생긴다. 하지만 이 안에 흙기사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봐. 음, 이제 어쩌면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a 인데 흑기사나 어, 흑장미를 해줘가지고 내가 실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딴 사람한테 흑기사를 해주고 흑장미를 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카드가 나오니까 이 술자리에서는 너무 마음을 크게 담지 말아라. 어, 왜냐하면 그런 어, 고런, 그런 어, 고런 수가 보인다. 자 그러면 어, 오른쪽을 뽑아주신 분 흑기사 흑장미 오마이 오, 마이. 오. 축하드려요.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게 축하드릴 한몇몇장더 뽑아보고, 음 아직 축하 하 기눌러. 오 마이, 더 뽑을 거 없다. 이 저기마 아무래도 인연을 만날 것 같은데. <웃음> 이 저기마. 그 사람 이렇이 좋은 그 자리에서 그내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 진짜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라고 봐요. 꼭 여기서 인년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음 끈끈한 이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끈끈한 그룹이거든. 어 굉장히 좋은 연말을 맞을 수 있겠다. 왜냐면 이 분위기에서 내가 여기서 덧 뽑아서 이상한 건 아닐까 봐 이제 스탑할 거예요. <웃음> 아우 선생님 더 해주세요. 그런데 아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거나면 어떡해. 어, 왜냐면 크기 싼데 어떻게 이거 번외로 뽑아 그럼 <웃음> 그냥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원성이 원성이 어, 어 어디 보자. 어, 원성이 들리는 것 같아서 아 어디 뭐 어, 나쁘진 않다. 어, 나쁘진 않아요. 누군가가 어. 와 이거 봐, 내가 뽑기 싫다 그랬잖아. 응? 근데 무슨 뜻이냐요? 라고 하면은 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어,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은 아니, 아니지 않을까 싶다. 어, 흑기사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골라. 어, 하, 여기서 꼭 고를 생각은 하지 말고 흑기사해주는 사람이 있기는 있다 어, 여러분한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게 한 사람은 아니다 어, 라고 봐요 한 사람은 조금 그래도 허감을 하는데 누군가가 숨어서 여러분한테 어, 마음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암튼 즐거우셨나요 깜짝 어, 카드 골라 골라 오른쪽 왼쪽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깜짝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아. <람쥬>